한국 영화 아카데미, 즉카파에는 영화 연출과 촬영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연출 전공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애니메이션 연출 전공은 기본적으로 1년 과정이고요. 시나리오 작법과 작품 분석, 제작 워크샵 등의 수업을 거치면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또 1년 과정을 마치고 나서 선발된 사람들은 장편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게 되고요. 프랑스 안시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던 마리 이야기의 이성강 감독님, 얼마 전칸 영화제에 진출한 돼지의 왕의 연상호 감독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 직접 지도하고 계시고요. 또한 작업을 하는 와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개인 멘토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 동영상 편집 기술이나 로토스코핑, 애니메이팅, 스톱모션, 컷아웃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사실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돈이 좀 드는데요 영화 아카데미에서는 이러한 제작비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로지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지원으로 제작된 단편 애니메이션들은 매년 미장센 단편 영화제, 치카프 부천 국제학생 애니페스티벌, 인디 애니페스트, 기타 해외 영화제 등에 꾸준히 진출하고 있고 칸 영화제에 초청받고 수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편 애니메이션은 부산 국제영화제에 초청받고 시카프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기도 했고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연속 진출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영화 아카데미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입학시험은 1차에 영상 포트폴리오와 장편 시놉시스를 제출하면 되고요. 2차에는 실기시험을 보는데 시나리오 쓰기, 작품 분석, 스토리보드 그리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3차에서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봅니다. 만들어 놓은 애니메이션이 없으신 분들은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영상물이나 만화, 회화, 사진, 디자인, 공연, 소설, 시나리오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이어낸 결과물들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영화 아카데미에서는 애니메이션 기술자보다는 스토리텔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기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연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기만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표현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든든한 지원 아래 자신의 연출 스타일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한국 영화 아카데미 대한민국의 애니메이션을 이끌어 나갈 열정과 끼가 있는 분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